가보자. 차량 촬영 스튜디오. 강아지고 불러오면 되는 거죠? 좋아. 아하, 뿅 뿅. 일단 리나부터. 근데 이거 옷은 어떻게 입혀요? 아 X! 아. 아 이렇게 입혀볼 수가 있네요 아, 곰돌이 티셔츠도 귀엽잖아 마법사 로브도 귀여운데요? 타코야기 파는 사람 같아 흐, 웃겨 아니 이게 뭐야 아 웃기다 사실 이게 모자 쓴 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하면 뒤통수에도 안보이고 초록색도 예쁘다 오히려 얘가 너무 핑크색이니까 대비되는 색을 해주니까 귀여운 것 같아. 요 그리고 귀여움이 한번 해볼까요? <웃음> 옷이 진짜 미니다. 완전 초 미니잖아. 어 이거 파란색 니트도 너무 잘 어울려요. 우비 봐, 우비 봐. 우비 오비 귀여운데? 우비에다가. 귀요미는 노란색이 예쁘네요 그리고 애플이 한번 해볼까요? 애플. <웃음> 아니 옷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냐고 <웃음> 아니 개구리가 너무 무서워졌어 개구리 눈이 너무 무서워 너무 쫄틴데? 근데 무늬가 무늬가 너무 늘어나잖아? 얼 <웃음> 이거 귀엽다 와 이거 원래 그냥 자기옷 같은데 어, 옷이 터질 것 같아 내가 보면서 숨이 막히긴 처음이네요 애플이 옷 어떡해 아니 애가 목이 없어요 머리 펴도 애가 간지가 안 나네 어 애벌레 귀엽다 애벌레도 합격 애벌레에다가 <웃음> 아니 볼살 건우 같아 건우처럼 터지려고 하네 볼살 <웃음> 너무 빵빵한 거 아니냐고 아, 어, 제가 건우 댄스 학원에 가야 돼가지고 내일 이어서 해야 되겠어요 애들을 데려와서 <웃음> 둘이 <웃음> 똑같아 자, 시순서대로 세울까? 제시카랑 나탈리랑 똑같겠지? 그 다음에 한나가 큰거 같고 아주 미세하게 빈티 미나 미나 이제은다 고만고만한데? 눈을 이리 와봐 헨리가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좀더 크고 어, 그 다음에 귀요미가 아주 미세하게 더 크네 <웃음> 보세요 애플이가 조금 더 커요 다람이 보다 애플이가 조금 더 크네 <웃음> 아유 귀엽네 시베리아부터 입혀보겠습니다. 음, 옷발이 잘 봤네. 자, 그러면, 아가일 시리즈로. 시베리아, 아까 보라색이 잘 봤는데? 일단 보라색을 입어봐. 그리고 제시카는, 음, 오, 초록색, 흰색. 이거 거의 <웃음> 보호색 아니냐고 이거 프록색 색감이 되게 예쁘긴 한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컬러풀한 거 같아요 애가 너무 컬러풀하니까 흰색을 가는 게 어떨까요? 흰색 나탈리도 뭐 얘는 색이 다잘 받을 거니까 음 핑크색 어 흰색도 귀여워 초록색 노랑색 핑크색 아, 핑크색 엄청 잘 받는다 핑크색 한나가 진짜 조금 어려워요 어? 회색 괜찮은데? 눈에 약간 회색이 있어가지고 회색 잘 받는다 우리 빈티 선생님은 오 어, 이것도 찰떡이다 아 어, 흰색도 너무 귀엽고 오 어, 초록색 예쁜데? 노란색도 예쁜데? 핑크색도 예쁜데? 어, 이것도 예쁜데? 이거 완전 몸에 그냥 한 몸인 것 같고, 어, 얘 뭐야? 얘다잘 어울려. 얘 이거 어떡하죠? 이거 다른 애들이 소화하기 힘든 색을 얘가 해야겠다. 피지 제일 좋다. 다잘 어울리는데, 넌 잠깐 기다려봐. 다른 애를 먼저 입히고 색감을 남는 거, 남는 거로 합시다. 우리 리나는 음... 표정! 핑크색도 예고 흰색 흰색 보라색도 잘 맞아 어쨌든 영핑크를 담당하긴 해야 돼 영핑크로 하자 아, 옷 너무 귀여워 아니, 몸통이 찜해내가지고 애들이 갈수록 옷이 너무 콩만해지는게 너무 귀엽다 어 노란색 괜찮네? 약간 얼굴이 조금 더 선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 자, 노란색을 한 애가 없으니까 노란색. 귀요미도 다 입을 듯 아, 초록색 찰떡이다. 자, 이제 남색, 회색, 빨간색. 귀요미 초록색 찰떡인데? 자 지금 애들 옷 지금 입혔고 애플이부터 갈게요. 애플이가 힘들거든요. <웃음> 어 애플이 이거 잘 어울린다. 오 초록색 잘 어울리네 애플이. 애플이 초록색 잘 맞네. 돼지 같아. 아 진짜 통통해. 아핏 진짜 미쳤다. 아 애플이가 초록색이 딱이네. 일단 애플이 난 초록색 입어봐. 누가 누가 더잘 어울리나? 애플이랑 귀요미의 핏대결. <웃음> 애플이가 좀더잘 어울리네. 그죠? 우리 람진이 어떤 게 예쁠지? 어머, 음, 이색잘 어울린다. 아이 핑크색도 잘 받고. 와, 이거는 자기색 아니야? 이것도 귀여운데? 애플이 아저씨 같아요. 아, 왜아저씨예요 귀엽기만 하고만 귀요미를 입혀야 되는데, 자주색만 빼고 다 있는 것같다빔티도이 색이 잘 어울리긴 하는데 빔티를 자주색 가야겠다 얘가 약간 차가워 보이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냉기가 흐르는 느낌이야 세련돼 보이긴 하지만 차가운 도시남자 같은 느낌? 거리감이 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색감을 따뜻하게 주면서 인상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자상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귀요미는 원래 얼굴이 자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얼굴에서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입으면 세련되고 귀여 얼굴 자체가 웃는 상이잖아요 웃는 상이라서 유치원 선생님 같다 윤댕님도 안 겹치게 오나 귀요미랑 커플이네 그러면 니트 재질로 다른 걸 입는 거지 니트 느낌을 주지만 애들이 겹치지 않는 눈꽃 얘딱잘 어울린다 다리를좀 옮겨볼게요 친구들 얘들은 키가 크니까 잘 보인단 말이죠? 어, 미안 미안 어? 대형이 찌그러졌는데? 자 붙으세요 붙으세요 <웃음> 리나 표정 봐 <웃음> 너무 귀여워 하나 둘둘셋 애들도 웃으면서 찍읍시다 시베리아는 나참 표현을 하고 제시카는 마냥 좋아 이사 온지 얼마 안 됐거든 나탈리도 마냥 좋아 이사 온지 얼마 안 됐거든 빙티는 사진 찍는 동안 DIY 아이디어 떠오른 거야 리나는 웃기 헨리는 헨리 약간 느끼하잖아요 너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들이대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탈로가난 거야 기죽은 모습 한나는 뭔가 마음이 변한 나에게 화가 났어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애프리는뭐 할까? 애프리는 아이돌이라서 잠이 많아요 피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기호비은 자기가 센터에 져서 기분이 매우 좋아 바람이는 자기가 여기서 키가 제일 작을 줄 몰랐던 거야 근데 사진 찍으러 와서 들켜버려서 당황했다 자, 각자 준비한 표정 목표적으로 그 하나 둘셋 난청판이 이 정도면 됐어? 자 다들 수고했어요 에? 여기도 서 있잖아 언제 내려왔지? 걸소름